안녕하세요 쭈노튜브의 쭈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혼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 스케이트보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배우면 좋은 기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려드릴 기술은 바닥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잡는 방법입니다 굽피 스탠스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일단 보드를 오른쪽 발 앞에 이렇게 자로 놔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가락을 테일끝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무릎 앞쪽에 손을 위, 손바닥을 위치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힘껏 밟아줍니다 네 그러면 보드가 이렇게 튕겨 올라오면서 손바닥 앞쪽으로 이렇게 노즈 부분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손바닥에 가까이 와서 노즈에 노즈가 손바닥에 이렇게 닿았을 때 보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드가 탁 소리가 날 정도로 테일을 세게 밟아주시면서 몸쪽으로 끌어 당겨주시는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닥에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다음에는, 다음에도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배우면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